링피트라는 거를 제가 구매를 해서 제 브이로그에 이렇게 써서 올리고 막 하고 있었는데 한방송을 한번 해볼까 해서 네, 다시 오랜만에 하고 있던 링피트를 데이터를 다 날리고 처음부터 해보려고 합니다. 이 튜토리얼 같은 거야 튜토리얼. 너무 빠르게 넘어갔는데 새록새록 떠오르네요. 원래 이럴 때는 이제 꺼내주면 안 되죠. 바로 도망가면 되는데, <웃음> 괜히 저거 집어가지고. 월드1. 자, 자, 제가 달리는 거는 이제 이걸로 바꿔놔서 아랫집이 시끄럽지 않게 지금 해놨습니다. 랜렇게볼 할게요. 어, 근데 이게 먼저 나올 줄 몰랐는데... 뭐, 무슨 소문이야? 어쩔 수 없지? 레벨 3 오. 그리고 잡으러 갑시다 앞부분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, 스킬을 선택해! 랜덤! 만세 포시! 아, 만세 포시는 그래도 할만해요. 직접 탁건! <놀람> 최고였어! 어? 의자 자세! <놀람> 좀더, 아이고... 아, 이거 힘든데? 복근 가득! 움직이자! 광범위한 근육을 최고의 배트였어 땅으로부터 에너지를 하늘을 향해 방출! 비터리! 어 <놀람> 자! 컴하다 <와, 진짜 놀람> <콘플리트였습니다. 놀람> <놀람> 오늘은 여기까지입 <놀람> <놀람> <놀람> 근데 14분밖에 안했습니 사실 하 <놀람> <놀람>